We'll be r t b a 펜티티 네, 너무 네. 이 방탄과 선생님의 궁합이. 이야! 대단하네. 샘 덕분이죠, 샘 덕분이야. 샘 덕분이야. <웃음> 이거 우리 <오리> 생각 아니야? <웃음> 한국의 빛낸 <빛네> 위인. <미인. 웃음> 아이씨. 시분들도 엄청 이 케미를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프도 좋아하더라. <웃음> 아, 아, 아, 중요하죠. 젊어 보인다고. 가렛떡과꿀 <웃음> 같은 조합이 좋다 <웃음> <웃음> 오늘 달려나 방탄은 탄산상의 궁합입니다. 완전 아, 궁합 알지? 아, 최고의 궁합은 역시 김치와 라면 아니겠습니까? 아, 먼저 해버렸네. 김치라 치맥이죠 치맥. 사실 치킨과 맥주가. 그렇죠. 삼겹살에 소주. 저는 이제 짜장라면에 파김치가. 아 사실. 아, 그거 좋아. 싹이죠 사실. 너무, 너무 싹. 맛있습니다. 아니면 보쌈에다가 김치. 저는 그럼 트러플 오일에 이제 그 밥. 뭐야? 밥은 뭐야? 진짜 거짓말이고 난 트러플 소금에. 감자튀김 진짜 맛있네요. 그건 맛있지. 아니, 그건 맛있지. 그건 맛있지. 아니, 그건 맛있지. 그건 맛있지. 아니, 당연한 음, 건가요? 왜요? 요새... <웃음> 수준 낮다. 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응. 아, 사람들이 좀 모를 만한 게 수준 높은 거예요? 응, 그렇지. 되게 특이하네. 아, 백님이 아, 생각하시는 아, 최고의 조합은 뭡니까, 쌤? 아, BTS랑. 어. 맞아. BTS랑. 아, <웃음> 같은 비씨잖아요 뭐라 나래 같은 <웃음> DC?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늘 우리 컨셉이 궁합. 항상 궁합이니까 얼마나 궁합이 맞는지 아, 테스트 먼저 해야 되겠군요. 네. 아유 뭐 말하는 거 알죠? 선생님 저희는 어려운 거잘모릅니다 음식. 어느 수준에 가는지. 아좀고급지게가볼까 아니 아줌마. 아니 쉬운 걸 하자. 빨강색. 하나, 둘, 셋. 김칠 김치. 김치. 김칠 김치이아니실수했어 <목소리> 어? 아, 아, 실수. 방송인파 하고 얘기하겠어. 백신은 백김치를 자꾸 생각해서 그 말은 말은 아, 그래요. 이 이건 백신. 난 흰색에서 하려고 그래. 그랬어. 그러니까. 황색 하나 둘셋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아프리 파프리카. 오렌지? 줄? 파프리카. 프리카 오케이. 이단안 네. 아, 맞네요, 자, 런데 네. <웃음> 노란색. 갈게요. 하나만 맞으면 아, 되지. 노란색. 하나, 둘, 셋. 파프리카 예, 하나, 둘, 셋. 파프리카 예, 예, 아, 다르 네. 서로 다 다르구나. 레몬, 레몬, 레몬. 레몬. 단무지, 오렌지. 단무지, 단무지도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좋은데. 단무지. 단무지. 결국. 초록색 갈게요, 초록색. 하나, 초록색. 둘, 셋. 피마. 피마. <웃음> <웃음> 안 나온다. 이거 바로 안 나오네, 이거. 뭐 하셨어요, 다들? 나 피막. 아, 나, 마. 난 토마토 껍데기난 파인치. 너랑 너랑 맞는구나아 갑시다, 우리 여기랑검정색 <웃음> 아, 이건. 아, 검정색. 아, 아, 아, 아, 이거는 뭐. 하나, 둘, 셋. 잘한다. 오와 잘한다. 이것만 대고 내주세요. 파인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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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치킨이야. 개... 아, 근데 쉬웠다. 저는 입맛이 변했어요. 네. 이정적이지 않나? 저도, 야, 저도 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 그래. 네. 그래. 하나, 둘, 셋. 프라이드 집! 프라이드, 프라이드 집! 프라이드 아니 프라이드에 찍어 먹으면 좋 나도 프라이드야. 아, 프라이드 나는 그래. 바삭바삭한 걸안 좋아해. 사실 그래서 반반이라는 게 있긴 하죠. 네, 갈게요. 네. 네. 다음은. 아, 땅. 아, 이건 뭐. 아, 아, 아, 아, 이거는 아, 참을 수 없어요. 하나, 둘, 셋. 땅. 어 스님 따세요 아니 진요 따지. 어, 따지. 어, 따지. 너는 저 아를 얼주가 협회 저희 회원이어가지고. 따, 따, 따, 따. <웃음> 네, 그럼 뭐 궁합은 얼추 안, 네, 따, 따, 따, 따. 네. 안 맞는 거로. 뭐가 <웃음> 상처만 남은 궁합이었던 것 <웃음> 같아요. 일단 공통점 음식을 좋아한다는 거죠아 그렇죠. 그럼요. 일단, 그럼요. 아, 아, 아, 음식 안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만족하면 돼. 우리 궁합이 잘 맞는 걸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팀을 나누고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냥 끌리는거 고르시면 돼요. 두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두개 중에 하나요? 네, 아 배추랑, 배추랑 파. 중에. 아니파 네. 그러니까 할까? 저는 파가 좋죠. 저는, 네. 저는 파를 되게 좋아합니다. 파가 네. 파 네. 파. 네. 파를 좋아. 네. 파 네. 파. 이것도 쌈장에 찍으면 맛있거든요. 오세개 아니 어? 배추 세. 배추 세 배추 세파 아. 세진데? 어, 딱 됐네. 오그네대박 배추 세. 자 일단은 파 팀과 배추 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오늘. 네. 우리 배워볼 음식 한번 설명. 이번에는 이제 김치를 정하고 김치하고 어울리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먹어보는 거로. 요 김치 아, 수육 아, 아니에요 수육. 맞지 맞지. 지금 고른 재료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 파김치인가? 오 그래, 뭐, 파김치 아, 아, 배추, 김치 정해졌고. 배추 는 배추 김치. 파김치가 생각보다 시간이야. 오래 안 걸리니까. 어 아, 그래요? 배추로 빨리 담을 수 있는 김치를 가야겠지. 아, 배추 음. 빨리 담을 수 있는 김치 뭐지? 간짜리야 그, 그렇지. 어다로오 짱개. 오, <웃음> 정부, 돼지고기 그렇지. 아닙니까. 똑똑해. 그 겉절이. 겉절이하고 파김치를 할 건데. 네네. 파김치에 제일 잘 어울리는 음식. 아, 난 파김치 오케이. 그냥 모든 음식에 먹긴 해. 파김치 너무 파김치. 맞아, 파김치 네. 네. 아 짜장라면. 맞아. 뭐 지진이가 짜장면 하고. 파김치 짜장라면. 그 겉절이는. 수육. 수육. 국어 있을 와, 겉절이에 뭐거 우리 칼국수는... 어, 칼국수. 아, 칼국수. 아, 칼국수 있네. 칼국수는 근데 문제는 아, 칼국수 어제 기가 막히지. 거. 반죽까지는 될것 같은데 이걸 아, 칼질이 안될것 같아. 아니, 아니 칼국수 했다가 우리 수제비로 확보돼. 아, 제가 수 어때요, 수제비. 그래, 그래,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반죽은 되니까 뜨는 거로 가자. 오, 아, 수제비. 수제비. 그래서 한쪽은 파김치에짜장라면자 한쪽은 자파. 겉절이에 수제비. 오, 오, 좋다, 그렇지. 좋다. 좋다. 좀잘 만들어서 좀 맛있게 먹어봅시다. 아 동시에. 좋습니다. 이거 예. 내가 장담하지만 해외 가도 해외 있는 재료들이 있는 걸 담을 수 있으니까 네, 좋네요. 배웠다가 해외 일정 있을 때 가서 담아서. 어, 오, 너무 좋죠. 달래 방탄도 이제 해외 팬분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해 보셔도 될거같요 아, 굉장히 같아요. 중요합니다. 같이 만들면 어 너무 좋죠. 파김치가 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달려라. 김치 만들어. 오케이. 배추겉절이 팀. 네. 배추겉절이 팀 여기 있습니다. 어 쌤, 화김치 팀. 어, 어 쌤, 와서 그냥 진득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젓갈 때문에. 젓갈 때문 아, 그냥 우리 김치의 특징은 젓갈을 활용한다는 거죠 <웃음> 자, 여러분들 첫째도 어 위생, 둘째도 위생. 이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음> 자, 여러분들 손 닦으시죠, 손 씻으시죠, 여러분들. 이거 위생이 중요하지 위생이. 자, 그러면. 자, 레시피 먼저 살펴보세요. 오케이, 자. 자. 자, 자 오케이. 자, 레시피를 살펴보세요. 우리 파김치팀 준비되셨습니다. 라시피 세팅. 자, 김씨 일로 오세요. 자, 읽어보시죠, 같이.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고유의 김치는 이 젓갈, 젓갈. 액젓하고 새우젓을 쓴다는 거 확인 요 오케이. 그다음에 액젓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겉절이지만 액젓과 새우젓 젓갈을. 액젓과 많이 새우젓. 거. 공통점은 채소를 절인 다음에 김치를 담는다는 거. 아 어, 채소를 절인다. 이거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두 번째 발효를 시키는 게 우리 정통 김치다. 오케이. 예. 자, 그러면. 배추부터 자르세요. 자 배추 잘라. 배추를 얼마나 크게 자르래? 이거 반으로 자른 다음에 사선으로 사등분해서 자르라는데. 이렇게 자른다. 이렇게 반 자른 다음에 네.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는. 아니지. 일단은 배추심을 이거... 잘라내야지. 아 저희는 뭐 절임 되나? 절있는데뿌리 쪽부터. 젓갈을 살살+ 살서 뿌리면서 이거를 이렇게 담궈야 돼 이렇게 담궈야 되는 거야 이가 이거를 이렇게 담궈야 돼 이렇게 담궈야 되는 거야 이가 아니지. 아니지 뿌리가 잠기게 되니까 뿌리 좀 펼쳐놓고 아니아니아니너너펼면안 되고 <웃음> 그래요 <웃음> 그렇지 살짝 뿌리면서 다 해서 계속 뒤집어 놔야 돼좀 살살+ 살살+ 살살 지지민야지민아너무 지민아, 지민아. 너무한데 너무 그만해 그데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야만해 그만해 그만만 하면 돼. 그럼 아, 좀 뿌리래. 뿌리래. 아, 아. 선생님, 여기 300g이라 써져 있는데, 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다해놨어다 쓰면 돼. 아, 다 쓰면 돼요? 음, 음. 이게 300g이에요, 그러면? 음. 반죽부터 하게? 쌤 이거, 다 아, 쳐? 쳐? 쌤 이거 다 해야 됩쌤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어, 이거 빨리 하려고 그러네. 반죽부터 아, 하게. 어, 그래. 어?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야, 한쪽으로 모아. 한쪽으로 모아요? 왜냐하면 봐. 예. 네. 이렇게 해 놓은 데다 여기 또 안에 있는 거또 또 닿잖아. 그렇지? 네, 그렇죠, 그렇죠. 두 번, 세번 겹치면 좋지. 그렇죠. 오히려 아, 겹치면 좋고아 그래서 그치. 겹쳐가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잘 뒤적뒤적거려줘. 60분, 20분. 20분. 네, 이런 방법도 있네요. 큰 잎은 반으로 자른 후, 4선은 4등으로, 작은 잎은 2, 3등로 아, 일단 반으로 먼저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 그렇지? 아... 이거인가? <웃음> 자선으로 4등분이면 응. 이거 아니야? 어 오등분인데? 이어지든지? <웃음> 한번 해볼까? <해보자. 웃음> 한번 해볼까? 옆에서 같이 하면 되겠다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된대. 조심해야 되는데. 와이브할때 드셨나?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웃음> 뭐? 이걸왜 이렇게 짧아? <웃음> <이렇게. 웃음> 그렇게 잘라야지. 네, 아, 이게 네, 많이 보던 보든 그림이지. Charge. 저 등분에 나눠도 되는 거죠? 그렇지. 겉절이 아 보통. 지민아 세팅. 세팅. 지민이 세팅. 지민이 어디 노 지민이 어디 노 오케이. 그렇남자이 찹쌀풀 가자. 찹쌀가루가 어디 있냐? 이거인가? 아닌데? 지민 세팅. 선생님 찹쌀가루가 어디 있나요? 이거 어라 앞에 아, 있어 이게 찹쌀인가 뭐야? 아, 풀부터 써야지 그렇지 물에다 물에다가 잘 풀어서 차분하게 남자 차분하게 아 차분해? 나 아, 지금 되게 차분해. 근데 생각보다 막막 어려운 건 아니네. 되게 단순하네. 아, 하겠다고 생각하면 워줘 오히려 이런 거 보고 하면 더 힘든 것 같아. 예. 하나 하나 하나 하나면. 하아 어, 오히려 감자 짜글이가 더 힘들었던 거. <웃음> 감자 짜글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준비한 거야. 아나 그때 나 그때 감 그때 감자 깎은 거 갖고 왔어. 선군이요? 야, 지민아. <웃음> 형 혹시 파란 봉만가어주면안 되니? <웃음> 에이, 나중 와,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와, 선생님. 봉낭 좋아하세요, 형님? 와, 선생님. 봉낭 아, 좋아하세요, 형님? 너였다. 너였다. 보다. 됐냐? 어, 여기다. 감사합니다. 응 왜? 스 <웃음> <웃음> 얘들아, 선척순이야. 아 쌤, 이러다안 하셔도 되는데 아, 저 열심히 할수 있는데... 아... 진짜... 이쪽! <웃음> 내할 일이 뭐고? 야 솔직히 솔직히 많이 없어. 쪽발을 재워줘, 이제. 지금 자, 잘 자고 있어, 지금? 자장, 자장가 좀 불러줘. <웃음> 쪽파 지금 굉장히 잘 자고 있어요. 잘 자라, 우리 족발. 족발, 족발! 저 엄마, 저 엄마, 엄마! <웃음> 하나 떡 빠르게 촥촥촥 그게 <웃음> 그럼 위험해. 나는 이제 좀. 저 엄마, 저 엄마, 저 엄마, 저 엄마! 거의 다 했지. 아, 다 했네 우리. 다 썰었어요. 저기다가 모래다가 넣고 이제 버무려야지 나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무튼 물을. 형은 이렇게 한 번, 나는 어. 이렇게 한번 그리고 형은 이렇게 한 번, 나 이렇게 한번 오케이, 하이, 자자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무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어, 저 통에다 놓고 오케이.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있다 <웃음> 보지도 안 돼? <웃음> 이런데 이제, 이제, 이제 손, 손, 손에 있는 게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반죽 잘된 거야 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응. 지민이 세트, 믹서기 세트, 지민이야. 느리다. 빠르게, 빠르게. 선생 이제 된것 같은데 이거 더 해야 되나요 <웃음> 아니 그만 나, 나 그렇죠. <웃음> <다, 웃음> 네? 그, 거. 나나중에불 끄고. 된형얼마나 넣어야 돼? 다네다 여기 있는 거다 넣어. 아다다 양파. 아니 아 양파하고 액젓만 다 넣으면 돼. 양파 가루 거하고 나머지 다 섞을 거야. 아. 어 아, 냄새 죽입니다. 밑에, 밑에, 끌어올수. 그 어, 그 밑에. 아 선생님, 근데 쟤가 죄송한데 제가 기계치라. 어. 아. 기계치? 이거 아닌가요? 응? 아 여기 이게 이걸 맞춰야지. 아. 세포를 맞춰야지. 지민아, 지민아. 도와서. 야 이거 어, 왜 세냐? 어 세. 어? 네, 여기서도 안 되는 게 있었나요? <웃음> 여기서 모든지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가 미안, 미안. 백종원 선생이 영구 개발실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우리 아, <웃음> 깨놓은 거 아니고? 아 여기 자 여기서 여기서 아, 주방 가끔 사구나 아, 그렇지. 비야, 너는 그거기 써있잖아저 그 절임 배추 물에다 씻어야잖아두 번. 아 이거야. 그렇지. 야, 이거 그렇지. 이거 거기 두번 헹군다라고 써있지. 네. 그래, 한번 헹구고. 어때, 양념이 어떻게 해야 되냐. 간생강 5g. 이게 5g인가요? 다. 아, 진 5g이 아니라 50g. 간생강은 여기 있잖아. 아, 아, 간 여기지? 마늘. 아, 마늘이구나. 다 섞어서 이제 양념장 만드는 거야. 굵은 고춧가루? 110, 이게 110g. 여기 또안될게 있었나요? 크, 고춧가루에. <웃음> 한번 넣어요, 빨리 보고. 이거 마늘이잖아. 아, 네 마늘. 1 0 0 오케이. 래야지이 이거 까 그리고? 없어. 섞어줘야 돼. 다 갈았냐? 자, 나버려 <놀라> 저기다 누버렸. 다, 다 갈았으면 <놀놀놀놀라> 저기다. 나어나나나나나나다나나다나나다나나나나에나나나나나와나와나와나와나까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넣어버려. 놀놀놀놀놀라> 새우젓 넣고 새우젓 넣고 새우젓 세팅. 자 설탕 이거 뭐야? 세, 뭐야? 한만면은 다 마늘. 다 마늘. 다 마늘. 다 마늘. 세팅. 면은마니면은아니면설탕니면은 아니면은 아니다다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니까은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니면은 양념. 면은 아니면은 진짜 면은아 양념이야. 양념이야, 진짜 제가 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벌써? 됐습니다. 다 됐겠지? 이제? 나, 다. 저럼? 저럼? 진짜 맛있어. 진짜 맛나 보다. 이거 이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네. 양념 그게 다된 거야 이제. 물 빼고 있어요? 이거 한한 번만 먹어봐봐. 먹어? 짠지 안 짠지. 아, 빨리 내가? 해봤어, 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웃음> 안 짜지. 네. 섞됐어 버무리면 돼. 거기다 넣고. 이거 진짜 제가 처음으로 김치 성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버무리는 거지. 맞아. 또그 안에 배추로 밑에 거 끄내고 싹 닦어. 아 오. 이렇게. 살림꾼 같잖아 그렇게 하니까. 김치 가까이요. 가까이에. 뭔가 이제 이거. 잘 발리네, 양반 이생하니까 그렇지. 소심하게 하면 안 돼, 소심하게. 해. 이런 건딱 파격적으로 해줘야 돼. 야 이거 봐, 봐. 파 얼마 안 남았잖아. 너네 양념장은 많이 남았잖아. 다 써버려. 그러니까요. 딱 뿌리 쪽에다 많이 발라줘야 돼. 아 네. 국물 잘 나오고 있다. 줄였습니다, 넘칠라 하길래. 아, 이거 다 넣고. 어, 넣고요? 어. 넣고 얘한 떼서. 넣어요. 왜냐면 다 김치 다되면다 네. 둘러, 둘러서서 같이 떼어서 넣으면 되잖아. 얘부터 일단 넣고. 그렇지, 좋아. 어, 냄새가 너무 좋아요. 한번 한 먹어봐. 한번 먹어봐. 간이 맞나 야, 야 이거 와. 네? <웃음> <웃음> 네, 네. 지 감사합니다. 맛있다. 너도 이리 와, 놔봐. 좀더 버무리면 맛있겠지? 감사합니다. 맛있지? 완전 맛있어요. 왜, 나도 한입좀 봐. 선생님 한입 들어봐. 살짝. 좋아. 야, 맛있다. 야, 맛있지 맛있대. 와, 거칠 완성했다. 진짜 맛있다. 이제 먹으면 되는 거야? 너희도 네, 한번 먹어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조그만 뭐 거, 이런 거. 응. 아, 내가 파김치 이렇게 야. 잘 말아 가지고, 흰밥이랑 싹 먹어야 되는데, 김치도 위 아래가 있는, <웃음> 김치도 아래 위가 있지, 그렇지? 어? 와,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데 아, 멸치 맛이 나는구나. 처음 나왔다. 어, 난 새파김치는 처음 먹은다. 와, 아, 다 고소하다. 빌라 네. 소딱지. 예. 고소하네. 응. 명장면 이런 이런 거 남겨야 아, 네. 되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김치라 믿겨봐. <웃음> 뭐라고? 아 집이 이거 까까달래요. 뭐가 무도냐?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저는 뭐 무지 않았습니다. 다들 성원, <웃음> 다들 성원 입고 싶어서 난리 안네아이뭘 <웃음> 이렇게 또송구스럽습니다 <웃음> 김치가 <웃음> 아니라 <웃음> 봐. 야간보자간보자 진짜 야, 맛있어, 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웃음> 보봐, <웃음> 딱 이런 거. 싸 아, 해서 싸 해서 그렇지 싸 해서 오너 되게 잘 접는다 잘 접는다 <웃음> 그렇지 싸 <웃음> 그렇지 그렇게 먹는 좋아, 거야 콩짜자 콩짜 아, 어때 보소하지 어? 아, 잠깐만 이거 이거 펌김 어, 이거 해줘 나님만 팀님만 저는 펌김치 한 입만 줄게 이거야 좀 잠깐만 맞이냐 맞이냐 올라와 어, 야, 팔꿈치냐. 맛있죠? 음! <웃음> 이거 진짜 맛있지. 겠 맛있다. 어, 그냥 담아도 되는데, 먹기좋으려면 이거 런 봤지? 먹기 좋게 담아야 되 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먹기 좋잖아. 어, 아어 그래. 이거 보기이런 어, 이거 이거. 끝나. 같이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 뭐야? 반 좋아, 주 기가 막히게 해놨지. 약간 이렇게 깨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개에서... 뭐야뭐 하는 거야 지금? 한 방에 넣으려고요. 야, 아... 수제비 를 그런 식으로 또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아니, 하는 그냥...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는 봐봐, 봐봐, 수제비를 잘 봐. 수제비는 가능한 이렇게 해서 밀어갖고 아, 아, 아. 얇게 뜰수록 맛있어. 이렇게 얇게 떠야 훌룩거리고 맛있지. 그 뭐야, 그게 자, 다시 뭉쳐. <웃음> 이렇게 해서 뜨는 거 이렇게. 선생,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 했는데. 아, 저... 가능하냐? 그렇지, 그렇지. 가능한. 아, 가능한. 정말. 가능한. 야, 종고 일로. 그렇 자, 갑니다. 들어와. 근데 고 끓어야지. 끓어야지. 광불로 해야지 이제. 자, 이거는 이렇게 밀어 줘야 블러, 돼. 블러서. 밀어. 밀어서 이렇게. 아우. 어, 그래서 어. 뜬다고 그러잖아. 수제비 어. 뜬다고. 이게 밀어서? 그렇지. 최대한 얇게 뜰수록 맛있는 어.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많은 거 아니에요 쌤? 너무 많아.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덜어먹을 만큼. 한 번에 덜어먹을 만큼. 아한입씩한 아, 한한 번에 꺼내서 먹을 만큼. 아 이렇게 하면 적힌하다. 이 생각도 못 했던 거야너 이거 근데. 한 번에 먹을 수 있겠냐?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이만큼 꺼내가지고 나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좀 얇게 좀, 얇게 좀 얇게 하지 뭐. 야 걸로. 지민아 잘 봐라. 자한 번만 보여줄게. 어떻게 알았죠? 여기서 이렇게 접어서. 응. 안 접어서. 잡지? 먹어. 네. 이렇게 해서 요, 요걸 돌리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치, 그치, 그치. 이렇게. 이렇게. 저 모르는 거 티났어요? 어. <웃음> 되게.. 자꾸 네 손을 꼬고 있잖아. 야, 쌤! 여기서 아악! 나잘맞 형, 손가락 다 딸려 들어갔는데 어, 어 약간 좀 애석하긴 하다. 해보니까 알겠죠 수제비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지. 와, 아, 급수제비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어. 이제 짜장면. 뭐야, 짜장면? 짜장면 우리 또 지민이가 기가막히게 끓이는데 그렇지? 아, 일단 도전해보는 건또 나인데. <웃음> 그래, 이거 우리가 막게. 어, 아쉽네. 지민아, 넌 짜장면 이제 준비하자, 우리가 말테니까. 짜파게티 그거 아니에요? 파 먼저 싹 해가지고 기름 도싹 내고 그때 영상 봤는데. 아니요, 뭐 이렇게 어렵게 그냥 여기 설명서 써 있는대로. 설명서 <웃음> 써 있는다. 아는 척하다가. 아니, 아, 나는 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선생님물안 버리시잖아요 <웃음> 나는 물안버려 저도 물안 버리고요 어, 그래요? 네. 설명서를 읽으면 너, 야, 때는... 물, 뭐, 물, 물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왜안 버려요? 버려요? 아뭘 모르네 아, 증발하면서 딱 맞춰지는 거야. 그렇지. 센터, 저도 안 따라 내. 그럼 어떻게 해요? 센터 그냥 해달라고. 선생님, <웃음> 선생님 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센 불로 하면 되지. 센 아, 불에서 아, 샘물 해서... 날려버린다고. 어. 어, 날려버리는 거야. 비야 비야게, 사분의 일에 살짝. 아니지, 두개 끓여야지 셋이 먹으려면아 그럼 그래도 하나 끓일 생각하고 있었지. 와, 반병 넣으면 되지. 어. 하나만 끓인다고? 타. 아 사실 세개는 끓여야 되지 않나? 아닌가우리 어, 사실 비밀 세기는 끓여야지. 사십 여섯 명, 일곱 명인데. 야 그래? 비야, 너다너다 했으면. 저밀폐통에다 김치 차척차박다 먹어버려. 네! 내가 할 일이 생기다니. 하면서. <웃음> 너도 할일 생기면 되게 기쁘지? 뭔가 요리 쪽에서 내가 할일 생긴다? 얘나 성장한 거야. 가만 누가 전국의 말을 안 먹지 않냐? 누가 네? 마누가 마늘을 안 먹지? 저는다잘 아, 먹어요. 진영이, 진영이. 진영이. 아 그렇지. 진영이 아, 진짜 마늘... 안된게 마늘이랑 감자를 동시에 못 먹어요. 뭐... 아, 마늘을 먹긴 먹어요. 아 그래요?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저도 콩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뭔뭔콩 알레르기가 있어? 아, 아, 그안 먹는 콩으로 좋아. 된 음식을 못 먹어요. 두부. 안 먹는 게 아니야, 안 먹는 거야. 야 두부가 거... 콩으로 만든 건데. 그냥... 아니 그걸 떠나서 그냥. 그 콩이라는 그 그냥 그 식감이 싫은 거다. 아니 그 콩이 반토막으로 잘라져 있는 건 괜찮은데. 눈소요 <웃음> 지금... 그러니까 콩밥을 못 먹어요. 그냥 그냥 편식이에요. 그냥 콩밥 먹기 싫다는 거 아니야? 편식이에요. 편식. 너 콩나물은 먹냐? <웃음> 먹어. <먹자. 웃음> <웃음> 뭐야? 저 선택적 선택적 공포네. <웃음> 간장하고 소금하고 간마늘 넣고 마지막 간. 형 기대할게 수제비. 아 지영 뭐 지단도 만들고 그러는데 수제비는 뭐 껌식기지. 근데 형 소스 왜안 넣었어요? 지금 넣어야 돼? 소스를 어. 지금 넣어 원래는 지금부터 넣어야 돼. 난 지금 넣는데 물을 안 빼는 짜장라면의 장점은 뭐냐면 물이 많을 때그 소스를 넣어서 소스가 라면 안으로까지 스며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 어. 어. 어. 감사합니다. 팁 하나 줄게. 어. 고추장 한, 한 숟가락만 넣어 고추장이요? 어. 고추장 나요 고추장을 넣는구나, 짜파게티에. 처음 알았어. 그래서 고추장 있는 거예요? 고추장 넣는 이유는 뭐예요, 감질맛 때문에? 일단 어, 먹어봐, 진짜로. 어. 뭐가 다를까? 뜨거워. 약간 매콤한 짜장면 되지 않을까? 4,000... 4,000... 그생 아, 그냥 향, 향만 들어가니까. 의외로 몰라. 저거 고추장면 지추장 김치 접시! 세팅! 김치, 김치, 김치, 김치 접시! 줘, 김치, 김치 접시! 세팅! 세팅! 남자야, 너가 담아줘. 김치, 피, 나, 예쁘게. 어, 예쁘게? 나 제일 못하는 건데. 알. 아, 나랑 뭐든 해. 오케이. 저거 흰 뭐, 접시. 접시. 아어잖아 <웃음> 백절 커팅식 이게 파, 파김치의 장점이 익었을 때 맛과 매력이 달라. 그렇러면 그 익었을 때가 좋으세요? 안 익었을 때가 좋으세요? 난 익었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웃음> 이것도, 이것도 선택지 확인 계속, 계속 계속 논란에 빠뜨려. 논란에 심한 이게 되게 많 담으면 딱막 담았을 때 새김치는 좋아하는데그 완전히 익는데 그 사이 기간 이 있잖아. 아, 애매하냐고. 네. 그때 별로 안 좋아해요. 선 <목소리> 배추 쪽 이파리 좋아하세요? 아니면 은 여기 요기, 여기님 좋아하세요? 네. 줄기. 줄기. 아, 아. 이거... 한... 자, 빨리 먹, 아, 이거 먹어야 될까요? 진짜 아, 진짜. 가겠습니다. 자, 아,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김치가 식감은 아. 좋습 여러분들, 김치 맛있게 드세요, 김치. 네. 정성 무지하게 들어간 라면. <목소리> 와, 형, 수제비. 예, 어, 야 수제비! 어, 야! 뭐야, 하이파이브가 아니었구나, 오케이. 네? 아유. 오케이. 어있다 맛있다. 니다맛있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아있맛있 맛있어. 맛야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어 아, 여러분들은 아직도 방송을 모르시네요 왜? 아, 네. <웃음> 뭐 에너지 파스? <웃음> 아또 에너지 파? 아 진짜 안 되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하고 해야 된다 초점 잘먹는 거야 초점 아, 네. 와, 너무 맛있는데? 그러지? 그러지? 그러저 그러지? 게여러분들러지그좀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이그데지 그러지? 이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초창, 초 아, 술도 안 먹으면 해장이 된다. 그러니까. 고도잘 아, 슈트... 먹는다. 치즈 응, 너무 진짜... 맛있다. 다 담가서. 파김치랑이 도와 짜장만 이거 우리 진짜 밥이랑 먹어야 돼. 진파김치랑와줄다짜장라면 어. 고추 장만는거 모르겠지? 네, 네, 모른다니까. 아, 진짜? 모르으요 음. 선생님은 짜장면 몇 그릇 드실 수 있으세요? <웃음> 홍콩 만점 짜장면 일반 기준으로 한세 그릇. 아, 러분아시죠 원래 여기다가 밥한어서 딱딱. 밥 있다고 <웃음> 합니다. 아, 진짜 한 그릇만. <웃음> <웃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민폐를 올릴 수 없지. 아, 그럼 저한 그릇만 주면. 그러면 <웃음> 두 공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밥두 공기 여기 딱 말아 먹으면은. 와,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목소리> 다 갑자기 들어가 있어,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 어요있어맛있어 아, <목소리> 진짜 어 와, 이 진짜 잘있다요 와, 이 와, 근데 맛있 생각보다 간단하네요아 진짜 맛있어요. 이 진짜 맛있어다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저는 오늘 요리를 하면서 느꼈는데 딱물어보지 않아도 선생님한테 이거 응? 하면 선생님 응? 하면 다 얼만큼 넣어야 될지 다알겠더라고요두번 만났는데 이정도면 뭐말다 뭐 하고 하니까 <웃음> 이렇게 김치를 사실 뭐 저희가 만들어 볼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 네.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백종선생님 같은 분이랑 뭔가 잠깐이지만 이렇게 같이 뭔가 만들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쨌든 김치 뭐 사실 저희 소울에 있지 않습니까? 영월에 예. 네, 네. 너무, 너무 좋았고 그냥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실 막 뭔가를 막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밥 함께 얻어먹, 얻어먹으러온 느낌이라서 너무 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예. 파이너! 파다! 감습니다 댄스.